인정 싫어하는가? <웃음> <와우>. 저게 맞나? <웃음> 일단 지각신우님 좋아요 가수야 그러면... 지각한 <웃음> 걸로 대설비 해야지 좋아 좋아 좋아 자 오케이. 그러면은 서비님부터 그러면은 자기소개 한 번씩 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그 영상 만들고 있는 강서울이라고 합니다 우선 <웃음> <무슨> 영상 <영화를> 만들죠? 배타맨님 <웃음> <웃음> 자기소개 가보자고 마이크 끕시다 오케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유튜브에서 게임 대신해 주고 있는 대타맨입니다. 와! 대타맨. 와 아, 신호 님왜 이제 오셨어요? 아, 벌칙 받으시겠다 아, 아, 아, 저도 지금 방송을 키고 있어 가지고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일단은 이어서 자기소개 할까요? 자, 다음 루명님루명님 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웃음> 저기 누가 지금 자가주고 아, 계시는 아, 거예요? <웃음> 힘을 <웃음> 내. 맞서 싸워. 자, 그러면은 자, 백화이님가 봅시다. 아, 안녕 하세요. 방사는시금치백하인이라고 합니다. 방 t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그 What? What? What? What? What? What? w 그러면 다음 솔 t 님 가보자고! h a 습니다 저는 음. 음악을 하면서 a t What? What? What? w h a Yeah, yeah. Yeah, yeah. 자, 다음, 안님 갑시다. 유튜브에서 노래 부르는 아트라 고합니다 yeah. yeah. yeah. 자, 다음, <웃음> <웃음> <웃음> 뭐 <웃음> 니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다 다음, 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다음, 다음, 다 다음, 다음, 다 다음, 안녕하세요 마인크래프트 하는 체캐빈입니다 <웃음> 조범님 어. <웃음> 본인 소개하시면 됩와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할까? 주최자인데 겁나 화려하게 하겠지? <웃음> 구독 합박 주최자 이제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웃음> 뭐 <웃음>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는 <웃음> 조범이라고 <웃음> 하는데 작은 사람 나와 <웃음> 뭐가지 따버릴거야! 와와와와와와와와야 오케이 다음 취합모드 루님 이거 조졌네 <웃음> 이거 <웃음> 파크모님 네, 인사 한번 가시죠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파크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마지막! 와 너무 기대되네요. 아, 제일 기대되네요. 와 마지막! 와, 와 김신우 선우님을 모셔봤습니다. 아 기대해요! 아 게스트로 모셨으니 아 인사도 아 멋있게 아 해주실 수아 있겠죠? 아이거뭐 지금 할배가 그 고학공사 때그 23년 애들 술자리 온것 같은 느낌이야. 요즘에 이제 버추얼로 환생을 한 이제 성우 김신우라고 하고요. 어? 아 목소리 진짜 미친다 오! 김토키라고 합니다 자이소 끝났으니 이제 왜? 늦은 벌칙으로 본인이 어? 맡은 캐릭터 자 한번 해주시죠 궁금하신... 가즈하! 가즈! 아! 가즈! 아! 아! 아! 아! 아! 아! 구름이 숨고 기러이가 오네 와 오, 대박! 와! 이다 방에. 이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 방에. 이패스이 패스리 방에. 이 패스리 방에. 이이패스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뿌허를 지키래 오케이 다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연구하고 있냐면 눈알이를 한다 눈알을 찾아야 해 뿌허를 찾아야 해 아니 이 인위적인 발자국 소리는 뭐지? 근데 이러, 이러다가 이러다가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이러다가 누군가 죽으면 안 돼. 이러다가 누군가 죽으면 안 돼. 살아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그 아트, 아트님이, 죽었잖아. 아, 어떻게 된 거야? 아트님이 죽었잖아. 하지만 아트님이겐 죄송하지만 아트님이 죽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고민이야. 소중한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이야. 저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스마트 시키려고 종을 울려버리면 시창은 어딨는지 모르죠 그, 아트님보다 그, 훨씬 중요한 그, 거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웃음> 아트님께는 죄송하지만 훨씬 <웃음> 중요한 <알았어요>. 너무나도 <웃음> 중요한, <알았어요>. 너무나도 <웃음> 중요한 <웃음> 거위가 <웃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넘기는 거야? <웃음> 넘겨 넘겨 맞아? 아무도 죽지 않았다 어 이거 뭐야? 갑자기 왜나 정품인증 하래? 나 정품인증 왜떠 이거? 뭐야? 정품인증 왜 떠? <웃음> 부허님이어디있는지 어, 찾는걸 도와주게나 맞님 갑시다 지 2호님의 어딘님 어딘지. 지어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목소리> <변환하게> 일하시면 됩니다! 보안관까지 <목소리> 뜹니다! <변환하게. 목소리>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잠깐만 나여메찬한명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혼내 나 이거 못 막. 마... 오케이! <목소리> 좋아! 저 멋있지? 독서실에서 도서실에서 토끼님 시체가 싸드라이기 싱어졌어요 아 일단 넘기죠 그럼. 모르니까 음... 너무 많이 먹어요 의심가는 사람 있어요 의심가는 사람 봐도 돼요 지금 저도 의심가는 사람은 그릇권. 있습니다만 지금 신우님과 설뮤님과 <웃음> 연단님에겐 <웃음> 죄송하지만 당신들은 중요하지 않아! <웃음> 어? 언니! 거리의 재정아! 거리의 재정아! 그하니까 와패 패닉. 야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초보님 신고했고 그러면 나머지가 두 명인가 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그럼 일단 그 셋을 다 죽이면 이기지 않을까? 그니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어, 투표해 봐. 어, 어, 어 괜찮가만있쓰가면 어! 가만 돼. 가만있으면 돼. 가만있 쓰면. 가만있 쓰면 가마이. 근데 눌렀어, 아까 어, 한명 죽었으면은 남은 두 명이 범인일 것 같은데. 어, 일단... 됐다. 어, 뭐야? 자,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시요 음... 그래, 맨님이 남았는데 제가 보안관입니다. 그래서 아그대타인님이 아, 죽였는데 이안 죽었구나. 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데타인님이지. 대타맨님에겐 죄송하지만 당신은 아 중요하지 않아. 데파맨.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면은 아니면 치마담님 아니야? 그 나도 괜찮아.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뭐야? 헐 이게 안 끝나? 힝! 어휴 누명님 말고 범인이 될 따름이 없어서 아네저저좀탑 모델이랄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누명님을 죽일거예요 어어 그래서 명님이 아니면 빨리 신고하고 초범님 신고하세요 나 왜? 어? 어! 뭐지키 그랬는데? 야, 배터! 배터 아, 줘! 야, 뱉터 쓰레기야, 배터! 배터! 배터라고! 러 나소사맘맘맘맘맘맘맘맘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어? 바로 어? 어? 바로 어? 내가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가봤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죽거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시체 죽이면은 어전문업자 같은데 이거 이거 뽀 누나랑 옆에 리몽님이랑 나랑 붙어 있었는데 뽀 누나가 그 사람 바로 신고도 된 거니까 이거 아니 잠깐만 음. 아니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요 엉가지 마세요 뭔가 <웃음> <웃음> <이렇게 lowers 들어가는 웃음> 하나씩 뭐 아니 근데 아, 데... 데...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confidence> <intovoe> 지금 감싸고 있는 거 보니까 침무성이랑 지금 뽀가 지금 어린애가 봐도 그러면 진짜. 자동으로 다거 걸어서. 자동으로. 오, 야, 나 아니야, 난 그래, 그래. 나 어려워, 진짜 아, 네, 아니야. 습니다 범인은 신한도둑이야. 끼고 시작하죠. 범인은 신한이야. 어, 어, 갔다. 아, 네. 나 진짜 아니야. 갔다 갔다. <웃음> 아이고, 나 죽었다. 아이고. 가버렸다. 아이고. 그녀는 갔습니다. 전문업자라고 아이고. 전문업자? 그... 전문업자가 뭔데? 회비님. <웃음> 예? 저는 에이? 같이 가야됩니다 개빈님과 어... 함께해야 해요 아니 당신은 개빈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응. 거위구만 네? 비둘기 <웃음> 때문에 건너뛰기 건너뛰기 합시 좋아요 어, 건... 중요한 거위는 바로 나단 네 어? 저렇게 <웃음> 말하니까 <웃음> 치모듬님 <거>, 범인 <웃음> 같아요 <웃음> 치모듬님 죽여버리죠 <웃음> 어? 케빈상. 잠시만 찾아야될 사람이 있어 빼아니아니 어? 아니야 지마울지마 안간에 가져가서 숨어졌어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좀... 아니, 아니, 괜찮 괜찮아 어허 솔미님 제가 지나가는데그 눈앞에서 그렇게 해빈님을 사장을 어. 하고 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어... 네, 제상은 이제 희생의 재단에서 어이. 퀘스트를 깨고 슥골라서 독서실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크모님이 독서실 입구에서 나온 거예요 젊은하고 어, 독서실 들어갔는데 지체가 두 기간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투표해버리면 파크모님 야 여기 여기 모든 사람이 투표 너무 급하게 해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이번에 제출일을 한번만 믿어주시죠 코 뽀님 죽었고 뽈미님 죽었는데 게임이 안 끝났어요 그죠? 고민이 어? 아, 남아 있거나 중립이 남아 있거나인데 이제 후보님하고 썰면님하고 다이다이 상태가 됐던 게 파크몬님하고 연단님밖에 없어요. 좋다. 파크몬님을 일단... 죽여보죠. 아니 음, 우리 우리 결론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믿겠다. 하고 가는 거 진짜? 맞아? 조수등님 어?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눌렀어? 잘... 어? 어? 와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 진짜 너무하다. 내가 아니면 어떡할라 그래? 맞잖아 이씨 맞잖아 맞잖아 아니면 어떡할려 그래 아니면 어떡할려 그러냐고 데 갑자기 나한테 오지어어 치무 등 화력 아니 왜 저걸 왜 믿어 아니 어디가 어디가 이론이 있는 건데 뿌아미 초반에 그감사던 사람 누구야. 그렇지 너지. 근데 너가 지금 아까부터 사람 이간질해서 계속 죽이고 있지. 그럼 누구겠어? 그럼 아? 여기서 다이다이를 까면 돼. 연단님 죽이고 안 끝난다? 그러면 제가. 아 아니지. 여기서 친구들을 그러니까. 먼저 죽이고 해야지. 뭐쩌... 응 전판에. 응 막구라 막구라 안돼 안돼 안돼. 야이 바보들 안돼. 안돼. 당신의 추리는 맞았어. 아이고.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 맞았어! <웃음> 아니 그니까 다는 아니고 아니 왜요? 하셨으면 본인도 피부각고로 하셔야지. 그럼 제가 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개까이백그라다가라다그니 아~ 저 아까부터 연마 맞았다. 연 여러분 저 잠시만 저음 제사 좀 지내고 올게요 제 귀한테